안녕하세요 하스펀입니다 하스펀은 여러분들의 제보를 통해 더욱 재밌어질 수 있습니다 하스스톤에 재밌는 영상이 있다면 주미디어 네이버 닷컴으로 제보해주세요 그럼 이번 하스펀도 재밌게 봐주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코드 한 줄인데 그걸 왜못 받고? 아니 근데 크라그 같은 거는 돈못 넘기잖아요 안되는 줄 알았... 어?! 어. 큰거 온다 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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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여기 지는게 맞았네 괜찮아 지금 뭐 정적 화나니까 다음 턴에 김맵 버리고 얘네 얘네 다 버려야겠는데 블랙홀들 자식들 자식들 그냥 다 보내야겠는데 밥버러진네 밥버러지네 밥다 버려야 돼저 자식들 어. 밥만 축내는 자식들이 그냥 새로운 자식들이 고어야돼2 해야돼 나가이씨 더미첸스 방금 만났는데 너무 양심없나? 먼저 써깐 불안을 써 네. 신념 어 잠깐만 신념보다 하밀도 좋지않나? 하밀서 를하내하미야 이놈! 야, 아까 있었는데. 아까 그 있었는데. 일단 내 보자. 어, 어야 씨발. 아, 아 깜짝이야. 아이씨. 아, 깜짝이야, 봐. 아, 뭐, 사람 놀리냐? <웃음> 아, 씨. 다시 세 바퀴 한번 돌려보자. 다시 세 바퀴 간다. 오, 세 개. 오! 오! 오, 뭔가 있어. 뭔가 괜찮은데? 느낌 있는데, 나름? 근데 여,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 쓰레기 같은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이게 현실이에요. 막 흉합체랑 그런 거뜰거 같죠? 절대 안됩니다 이거를 해야 돼? 이러고 경품에서 부축 안 걸으면 뒤진다. 아니 부축 집어도 똑같아요. 어차피 토큰나하나는 똑같이 원거예요 예전이랑 틀려요. 10초에 모자 어차피 집을까 정해져 있는데. 6발 과연? 쎄다 세다. 개세다 이거 죽었다 얘32 데미다 이거 32 데미다 죽었다 3.7 있다 너벤 터지면 뒤진다 너 내가 경고했다. 빼면 사지면 뒤져. 하나인 건 아는데 그래도 난 많이 없잖아요. 아니 난 아니 옵차이 가나. 오오 아쒸 아이 치고 지마제아니가 정말 아이씨 까비 2 5등뚜양이두 <웃음> 마리 뜨면 죽겠다 와겁나 세네 팔렉이랑낙타 찾았네 합쳐져서 오히려 이발 안나왔고요 여기서 <웃음> 여기서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봐서 어? 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일이일이안 보다. 안 보다. 안 보다. 안 보다. 안 보다. 안 보다. 안 보다. 방금 다안기다는데다렸다안 보다. 안도다안보 같기도 다고 보다. 안 보다. 안 보다. 안 이거는 보다. 그럼 얘가 버프를 못 받잖아. 피라지 버프를 받아야 돼. 어디냐? 자, 이제부터 두 턴을 버텨야 돼요, 두 턴. 총두 턴. 어 뭐냐? 어, 야 잠깐만 이 족버그 게임 뭐냐? 아 이거 버그 있다곤 들었어 버그 있다곤 들었는데 이걸 직접 경험하네 뭔가 이상하다 했네 그러면 광폭이 아예 사라졌네요 <웃음> 광폭이 <웃음> 광폭이, <웃음> 광폭이 아예 사라졌구나 지금 야너 어디갔어? 근데 <웃음> 네, 영능을 썼는데 지면은 그때부터는 그래 그때부터는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기면은 아야. 야. 근데 근데 이거 이거 비기 확률도 꽤 높은데. 아니 이거 내가 성공했어야지. 이 내가 성공했었어야지 그나마. 아, 잠깐. 안 돼요. 아, 아니 심지어 졌어요. 비긴 것도 아니고.